안녕하세요 익스트림현입니다 자 오늘은 교진이랑 같이 웅탄 센트럴파크에 왔습니다 교진이 3년만에, 아, 나도 한 1년만에 1년 오는데 입구가 이쪽이야 지훈이 안녕. 됐다. 어, 많이 컸다 지훈아. 어? 거의 한1년 넘었는데 그지? 렇 네. 많이 컸네. 시원한데? 시원한데? 맞바람 장난 아닌데? 어? 햇빛이 와. 이제 여름이야 여름. 아. 오야. 어이야 에어빠 지금까지 속도 괜찮은데 붕 뜨면서 스쿠터를 같이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돌려야 돼 어어 어. 그래야지 스쿠터가 안 내려가잖아 그지? 그리고 발도 안 떨어지고 어어 위로 당기면서 돌리는 거야 던지는 거야 어? 그렇게 해봐 금방 돼. 감사합니다. 해봐 한번 네. 응. 립이 얼마 가르쳐준 대로 <목소리> 1년 전에 나왔어요 어? <웃음> 네, 1년, 1년 전에 나왔지? 네. 그지 해봐 진짜...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요! 요! 요! 목소리> 바스핀 해봐 가르쳐준 대로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일단, 일단 여기 올때 몸이 흐트러졌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잖아. 그러면 아예 그냥 저기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출발해서 저쪽 저쪽에서 출발해서 이쪽 받치고 이렇게 오는 게 나을 거야. 얘처럼. 어. 저렇게 그냥 어, 여기서 안 접고 이렇게 이렇게 와야 돼응 발을 저으면 그만큼 오히려 속도가 줄을 수도 있어 요우. 오우. 오우. 요우. 잘한다 발깨워응잘 타네 누가 가르쳐줬어? 혼자 혼자? 지이 형이 조금씩 알려 그래 조금씩 알려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그치? 1년 만에 애들이 얼굴도 바뀌고 다 그러네. 응? 정원이도 1년 전에 봤을 때랑 또 다르네. 약간. 1년 전에 애어디 못했어. <웃음> 그리고 <웃음> 되게 귀, 되게 귀엽고 그냥 장난만 쳤는데, 그렇지? 어. 아, 삼촌이 거? 말한 게 맞지 않아? 네. 니네 큰거탈 필요 없다고, 그렇지? 낮 나중에부터 잘돼. 어. 이런... 어. 고 작은 게잘 되는 거야. 근데 친구들 다른 친구들말안 듣잖아, 그렇지? 전 옛날에 여기 계셨었어. <웃음> 딱 자기 몸에 맞게 빨리. 타는 게 낫지? 그래야 실력이 빨리 늘지. 저는 딱5 6 맞는 거 같아요. 음. 아! 아! 너무 많이 갔어. 펌핑하면서 들어. 스쿠터. 그렇지. 어. 저런 정원아, 시간 남는데? 어, 그러면 네. 힙도 하면 되겠네. 빠힙. 네. 그지그 네. 전에는 못 했지. 네. 그러니까 바로 시간 남잖아. 바로 되네. 어쨌든 성공. 빠스핀. 발 떨어진다고 안 하더니 그냥 바로 그냥 됐네. 그지 네. 제발 바. 제발. 응. 아, 이제 해지니까 탈 만하다 이제. 어? 네. 그지 네. 지금이 뛰어나네 네. 근데 조명 이거 좀 어둡지 않냐? 네. 타다 보면 엄청 막찬하고 음음 그러잖아요. 그지 뭐예요? 카메라예요. 어. 아, 이좀 친데요. 아, 그래? 빨아. <웃음> 야, 오이야. 히 <키> 들어가 가지고 <웃음> 잘하는데 아 그래. 이제 밤 됐어, 이제. <웃음> 와, 근데 뭔가 약간 스키 찬 느낌 있네? 밥 먹고 한번 가볼게요. 어어, 그래? 네, 지훈아. 네. 조심해라. 네. 어, 뒤에 떨어진다. 네. 다음에 또 봐.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 조명이 뭔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조명 바로 빛이라 탈만하네. 밥 먹었어? 아니요. 배가 안 고파? 네. 해봐, 이제. 어, 좋아, 좋아. 아, 발. 발, 하이. 펌핑, 빵. 빵. 어, 여기 마지막 여기서 올라올 때빵 네. 하면서 발을 돌려야지. 어, 속도는 좋아, 속도는 좋아. 네. 아까 아까 그리고 되게 잘했었잖아, 아까 밝을 네. 때. 네. 다시 해봐. 네. 자, 그렇지, 펌핑. 그렇지, 아, 발. 팔. 근데 이거 그 핸들링 좋았어요? 어. 어. 근데 아. 발을 자꾸 놓잖아, 뛰면서. 네. 안 되지, 놓으면. 아, 발을 이게 딱. 그래, 계속 버티고 있어야지. 살짝 이렇게 숙여, 숙이는 거 이렇게. 어, 보여? 살짝 숙으려가지고 여기있지. 그렇지, 좋아. 땡겨. 펌핑. 아! <웃음> 아! 왜안 될까? 몰라요. 왜 몰라? 할줄 전문, 알잖아. 전문가가 아니에요. 할줄 알잖아. 어. 친구한테 알려줘봐. 발만. 에어티거 돌려 그냥. 아, 에어티거 돌려. 오케이. 돌려. <웃음> 에어티가 에어티가 아, 오케이. 발 빼리 봐. 아. 티도 안 나. 아. 사가지고. 혼자 밥다 먹고 와. 아, 아니에요. 저기 있, 이따가 와. 근데 이따가, 이따가 누구? 이따가. 이찬이? 아 아니요. 그럼 응. 왜 누가 지금 민이 형이랑 지훈이 형 배신자. 지이 아, 배고픈데. <웃음> 아. 이따가 밥 먹고 가야지. 아, 스키차, 동탄파크. 재밌게 탔네 그래도. 스키차 한다, 스키차. 약간 뿌얘. 뿌예. 뿌야잖아 졸명 저... 쪽이. 그렇지? 빠이빠이! 여러분 몇 살이야? 최 14살이요. 어, 여기 동갑들이 되게 많다. 많아요. 어. 그래, 아무튼 조심히 타. 배불러가 지금 고지못하지만 그렇죠. 빠이빠이. 응. 안녕. 너 인스타 하냐? 예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네. 일루가 이렇게 해서 오늘 동탄 파트 아따릉이 필요 없는데 따릉이 알아서 피하는데.